거북이 등을 베고 잠을 자는 꿈. 게으름뱅이에게도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금시 발복하게 된다. 거북이 등을 타거나 만지는 꿈. 장차 회사나 단체의 지도자로서 재벌이 될 아들을 얻을 태몽. 거북이 집에 들어오는 꿈. 명성과 재물을 얻고 장수할 꿈이다. 거북이가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꿈.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사업가는 투자나 사고파는 일에 큰 이익과 재원을 얻게 된다. 거북이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꿈. 거북이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의 번창, 왕성한 금전운, 연애 등 매사가 순탄하게 진행된다. 거북이가 모래밭에서 알을 낳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연구하여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인기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아 잘 팔린다. 발명, 발굴, 재물, 돈 등의 기운이다 거북이가 몸통 속으로 목을 집어넣는 꿈. 거북이가 몸통 속으로 목을 집어넣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부탁한 일이나 원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상심의 나나를 보낸다. 거북이가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주는 꿈. 위기에서 벗어나 발전하게 됨. 거북이가 물에서 노는 꿈. 아주 좋은 일이 생김. 거북이가 바가지 속에 들어있는 꿈. 여태껏 가난에 시달린 사람이 이제부터 서서히 운세가 좋아져 맺힌 한을 풀게 된다. 뜻밖의 큰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새로운 꿈과 희망이 보인다. 거북이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오른 꿈. 구경기업 일이 개인소유로 전환되어 크게 성공한다. 거북이가 백기를 인도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꿈. 타인의 도움을 받아하고 있는 일이 번창해진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나 장애 없이 잘 처리된다는 꿈. 거북이가 사는 곳으로 가는 꿈. 거북이가 사는 곳으로 가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원세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 거북이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꿈. 부귀영화를 누리게 됨. 거북이가 알을 낳는 꿈. 아들을 낳게 된 거북이가 옷구슬을 토해내는 꿈큰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와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의 꽃을 피운다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여 세상에 드러낸다 재물, 돈, 생산 등의 길조이다 거북이가 우물에 들어가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거북이가 우물에 들어가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노력한 만큼 많은 재물을 얻어 큰 부자가 될 길몽이다 거북이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경사장수의 꿈 거북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 명성과 재물을 얻고 장수할 꿈이다. 거북이가 피를 흘리는 꿈.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꿈. 거북이가 하수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꿈. 은행 대출을 받거나 목돈을 타게 된다. 깼던 행제 재물 돈등 재수 대통하다. 거북이가 항아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꿈.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대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거북이가 화장실 욕조 안에 들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거북이나 자라가 자기 집 연못이나 우물에 들어와 있는 꿈. 꿈속에서 거북이나 자라가 자기 집 연못이나 우물에 들어와 있었다면 이 꿈은 재물이 집안에 들어올 것을 의미하는 행운의 꿈이다. 특히 장사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길몽이다. 한편 태몽일 경우에는 부자나 귀하게 될 자식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시한다. 거북이를 때려서 상처를 입혀 피가 흐르는 꿈 거북이를 때려서 상처를 입혀 피가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크게 성공한다. 거북이를 본꿈 꿈에서 거북이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북이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될 것을 암시합니다.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똘똘한 자식을 낳아장차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거북이를 잡으려 하나 잡히지 않는 꿈 거북이를 잡으려 하나 잡히지 않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지만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거북이를 죽이거나 잡아 먹는 꿈 가까운 장래에 매우 불길한 사고나 초상이 난다든지 우암과 손재가 발생하게 된다. 거북이를 죽이는 꿈 거북이를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애물을 제거하고 말 많은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된다. 거북이를 쫓아갔지만 잡지 못한 꿈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징조 거북이를 잡으려다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꿈 계획하고 있던 일을 시작은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거북이의 등에 타는 꿈 꿈에 등장하는 자라나 거북은 재물이나 행운, 권력, 성공, 부귀 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상징하는 행운의 상징물이다 꿈 속에서 자신이 거북의 등에 탔다면 이 꿈은 권력의 해심묘직을 차지하거나 권력자의 도움을 받아 부귀를 누릴 것을 암시하는 행운의 꿈이다. 또는 취업을 하게 되거나 사업이 성공하는 등 자신이 목표해왔던 것을 무난히 성취하게 되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북이의 목을 잡는 꿈 단체의 우두머리나 수석이 되거나 단체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어 지위가 상승하고 그와 동시에 부하명예가 뒤따르게 된다. 거북이의 몸을 도구로 쳐서 죽이거나 피가 흐르는 꿈 남에게 도움을 받게 되거나 일이 성사될 징조 길가에서 거북이를 잡는 꿈 뜻밖의 행제수로 때돈을 만지게 된다 재물, 돈, 식복, 행제 등이 있다 남녀가 맞선을 보기 전에 거북이 꿈을 꾸는 꿈 대체로 결혼이 성립된다 선남선녀가 백년가액을 맺고 결혼하여 아들 딸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 부귀영화,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동굴 속에서 신묘한 거북이를 발견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행재 재물 등의 기론이다. 동굴 속에서 큰 거북이가 기어나온 꿈. 새로운 사업을 하여 크게 발전하고 성공할 징조행재 재물, 물품 등의 행운을 암시하는 꿈. 마당에 거북이 떼가 무리를 지고 있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만지게 되고 집안의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맑은 냇가에서 거북이를 잡는 꿈. 생산, 유통, 식품,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떼도를 벌게 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의 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모래밭에서 거북이의 알을 줍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재물, 돈, 선물, 물품 등이 있다. 물속에 빠졌다가 거북이의 등을 타고 살아나오는 꿈. 우연한 좋은 기회나 귀인의 도움을 얻게 되고 경영하는 일이 순조롭게 발전하여 부귀, 융성을 누리게 된다. 백발 노인이 거북이를 타고 높은 산으로 오르는 꿈.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입신 출세,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학위, 자격 취득 등의 길조이다. 여행 중에 큰 거북이를 만나는 꿈. 뜻밖의 큰 행제를 하거나 사업서 외국 바이어를 만나 수출을 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개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이부자리를 들쳐보니그 속에서 큰 거북이가 나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제복이 있다 이불 속에 거북이가 있는 꿈집안에 경사나 재물운이 있을 꿈 임산부가 거북이를 타거나 접촉하는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 일국의 정당당수나 통치자 기관장 등이 되어 부기를 누리게 되고 세력이 당당한 사람이 되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된다 자라가 거북이로 변하는 꿈 어려움을 딛고 성공하여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게 된. 자라나 거북이가 진흙탕에 빠져 있거나 죽은 껍질을 보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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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국가 또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거나 큰 권력을 잡을 길몽이다. 집안에 큰 거북이가 보이는 꿈. 어떤 일로 인해 금시 발복하고 부자가 된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소원 성취를 한다. 집안에서 거북이를 잡아밖에 갖다 버리는 꿈. 어제까지 잘 살아왔던 보기종을 친다. 집터에서 큰 거북이를 발견하는 꿈. 지신이 도와주니 땅과 건물을 사두면 확실히 부자가 된다. 만복이 들어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큰 거북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승진하고 입신양명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허기, 자격취득, 성공 등의 행운이 뒤따른다. 큰 별이 떨어져 거북이가 되는 꿈.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문예창작, 명예, 승리, 성공 등을 성취한다. 파란 거북이가 숲속에서 놀고 있는 꿈.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돈이 생긴다. 황금 거북이가 찬란하게 빛나는 꿈. 문예 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재물, 돈, 행운 등으로 집안이 부유해진다. 끝그 거북이나 자라를 보는 꿈. 그 거북이나 자라를 보는 꿈은 처음에는 기란나 나중에는 망할 징조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거북이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